Don't see. 이 동포렌, 나? 하지이디가앞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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근데 하시는 저 스시업 했으니까 이제 좋아져. 스니 야, 잠시만. <웃음> <오>! <웃음> 好来我 라 끝까지 상담안 맞는 거 같아 그래 <웃음> 오기 전에 저새야한테 <두> <웃음> 너폰 디버 어? 아니 네, 네. 또 온다 또 온다 에이 놓아달라고 쫑는 안가있어야 지라고 했는데 이미 죽었네? 음, 음. Thank you.